처음에 여기 온 목적은 스피킹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였는데 스피킹 점수가 많이 올라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목표했던 9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피킹도 오피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만족할 수준의 점수를 받을 거예요. 환경도 이제 좀 공부하자 그런 환경이어가지고 실력이 좀 늘게 돼가지고 이제 2개월씩 연장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서 6개월 정도 하고 갈것 같아요. 어, 벌써 여기도 공부한 지한 6개월이 됐는데 처음보다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된는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고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플러스의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은 정확하게 1대1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이 스타일이 아닐 때 자신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생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는 점인데요 뭐, 맨투맨 클래스라는게 선생님이랑 1대1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 하다보면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다 좋은 선생님들이 많지만 가끔씩 방식이 조금 자기의 공부 방식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아무리 좋은 학원이라고 소문나도 막상 수업할 때안 맞아도 억지로 몇 달을 견뎌야 하는데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격이 안 맞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방식이 맞는 선생님으로 바꿀 수 있다는게 되게 좋은 점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와서 딱할 것만 하고 영어도 이제 관심을 갖고 해보니까 참 이게 영어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이 학원에서 많이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호주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기로 왔는데 한국에서 아, 직장을 다니다가 1대1 수업이 그래도 가장 많고 그리고 소수로 운영되는 티처들의 선택이 좀 자유스러운 A플러스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표했던 거는 3개월이었는데 연장해서 한 6개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 나이는 36인데 좀 처음에 여기 오기 전에는 좀 나이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 의 사람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실력들도 좋으시고 좀잘 해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와 쪽에 많은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요 학원을 졸업한 선배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학원을 오게 됐는데요 정말 지금은 그 선배한테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A 플러스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영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박효에서 공부했던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오시면 후회는 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선생들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능력, 그리고 친절한 면이 타 다른 박효에 있는 학원보다는, 예, 100%. 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방도 되게 크고, 깍산물도 잘 나와서 생활하는 데도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 뭐 방역인가? 그런 것도 자주 해서, 여기 하우스 키퍼들이 항상 매일매일 청소해줘가지고, 방도 깨끗하고, 시설도 깨끗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22년 동안의 영어 교육이 여기 와서 한달 배운 영어 교육보다 비싼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제가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줘서 되게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 티처는 제가 어 다른 학원 사람들도 뭐 밖에서 몇명 만나봤는데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같은 것도 되게 친절하세요. 제가 이 선생님은 좋은데 이 과목이 안 맞다고 라 생각하면 은 선생님 나 과목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선생님이 형태이 바꿔서 수업을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도 좋았는잘 맞추 쳐주는 그런 실력 있는 같아서. The Filipino teacher don't have any Filipino a c c e n t and they prepare their classes every day. And we have special program like volunteer work and presentation. Additionally, the food in A Plus Academy is fantastic. I'm happy and I'm satisfied with that. 다르다고 는 자기들만의 정의적 커리큘이 있어서 각자 학생의 장점과 단점을 무시한 채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이 학원은 나에게 맞춰서 또 내가 맞춰서 어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내 단점도 많이 보완해주기 때문에 다른 학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많이 어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대 그 기대 이상이고요 a 플러스에 생활한 지 6개월하고 2주가 지났고 처음에 2개월 끊고 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생활하고 가네요. 어,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4개월 더 연장을 하고 가게 됩니다. 여기 온지한 7개월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할 생각이 없었는데 연장을 했었어요. 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프리퀘스가 굉장히 주제가 다양해서 뭐 프라맨스 에이션이나 보케블러리, 그래머 같은 그렇게 자신이 입맛에 맞게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A플러스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학원에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다른 학원 음식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저희 학원 음식이 되게 메뉴가 괜찮더라고요. 한국의 맛도 여기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뭐 금요일 같은 데는 바베큐라던가 치킨 거기다가 주말에도 밤 나와서 그것도 되게 좋고요 공부하기 정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I'm currently living in Shanghai because of my f a t h e r 살면서 무슨 그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부족한 건지 알 찾아낼 수도 있고 반찬들이 너무 푸짐하게 잘 나와서 있는 동안 나이가 30대 중반이 됐는데 어아 연수 가는데 다 너무 젊은 사람만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학원은 다른 거에 비해서 <웃음> 음... 나이 좀 있으신 분, 30대 분들도 좀 많이 있고 젊은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에만 집중하고 해서 그동안 많이 늘었고요. 하루에 7시간 이상 1대1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말할 시간이 많다는 게 제일 좋고 인스 음. 시간 내내 그 영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음. 저는 클레어. 전국인 중국어 학생인데요. 다른 학원보다 1대1성도 많고 뭐 분위기가 아무래도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아, 저는 A플러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네이트입니다 저는 로랜드입니다 저는 직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봉사활동하러 <웃음> 가고 있는데 <웃음> 영어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어떻게 생활할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즐거운 생활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를 좀더 잘하고 싶거나, 내가 이제 영어 교육을 잘하고 싶다, 어, 또 다른 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여기 A 플러스에서 오시면은, 다른 학원보다도 일대 교육도 많고, 선생님들의 교육이신다,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생활적인 면에서 제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른 학원보다 오히려 더 A 플러스로 오시면은, 만족하는 게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상태 되실 겁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수업하는데 선생님들을 고르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선생님들을 선정할 수 있는게 정말 좋습니다 재밌게 면접을 해주세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A플러스 화이팅! 화이팅! A+ 파이팅. A+ 파이팅. 플러스 아이팅 A+ 파이팅. 에, 같이 영어 공부, 에, 勉強することを頑張り ましょう. A+ 파이트. i t h i n k our academy is all set. 에블럭 최고. <웃음> 저 같은 경우 A+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